오늘은 여우사 10장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24절, 25절, 42절 나누기 원합니다 여우사 10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여수아가 아이를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구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붓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조석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브르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서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본이 사람들이 길가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보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에 여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가래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들을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가래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로론에서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케다까지 이르니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의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야하론 골짜기에서 그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갔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가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24절입니다. 그 왕들을 요소하게로 끌어내매. 요소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요소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4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사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이 나옵니다. 그데이 전쟁은 그전까지 행했던 전쟁과는 분명히 다른 전쟁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부원 족속과 화친을 맺어서 생긴 어떻게 보면 변수로 생긴 전쟁이에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중부를 거쳐서 기부원을 정념하고 하나하듯이 정념하고 남쪽으로 들어가 남쪽에 있는 지역을 정념하려고 했는데 화친을 맺는 바람에 진멸의 대상이 보호의 대상으로 바뀌었고 그로 인하여 전쟁을 치르는 어떻게 보면 책임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는 전쟁이 오늘 아모니 아모네 다섯 왕과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리더십 같이 실수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써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혹은 고집을 부려서 의지적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맺고 원치 않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고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다 보면 참 옳은 선택만 하고 싶고 바른 선택만 하고 싶은데 그런 건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기고 수습하는 일의 연속이라고 할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겠죠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사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요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성공의 법칙 승리의 공식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거룩과 성결이 공동체 안에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이 회복되고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은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방식으로 정복해 가셨고 전리품을 취하 하셨고 승리를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호아와 리더십의 실수로 인하여. 그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전쟁으로 지금 이 전쟁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슈는 과연 이렇게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그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설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앞으로 만날 수많은 잘못된 선택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또한 사건 사고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구나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설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나는 열악해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아시고 수습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의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 그것마저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오기와 욕심과 의지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수습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여우수와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살펴보니까 이스라엘백 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싸우지도 않고 기부 주민들이 알아서 기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맺은 상태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기부 2절입니다 비보는은 왕도와 같은 큰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아이보다 크고 강한 사람이에요 전투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이스라엘에게 들어간 겁니다 종으로서 이 자체가 예루살렘 왕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야, 쟤네들 뭔데? 야, 아이성보다 큰 성이고 강한 성인데 충분히 싸워볼만한데. 히베족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막강한 기본 주민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로 인하여 지금 예루살렘 왕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성읍은 가나안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 중의 성이에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다윗때가 돼서야 함락이 됩니다 그 전까지 아무도 그것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만큼 난공불락, 절벽에 있는 가장 막강한 성 중의 성이에요 나름대로 예루살렘 왕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근데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으로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남쪽에 있는 아모리족 속 다른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먹히게 생겼어. 우리 연합해야 돼. 우리 뭉쳐야 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적을 향해서 뭉치고 있어요. 이 아모리족 속은 가난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탄권, 12명의 정탄권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들의 보고하는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그들의 귀는 장대하고 거대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와 같다고 표현했던 족속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모니 자손들입니다 전투에 능하고 산지에 살고 우락부락하고 힘이 넘치고 근데 이들이 지금 다섯 왕이 뭉쳤습니다 최강의 연합군대가 탄생한 겁니다 어벤져스입니다 막강합니다 자이 일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왕과 이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부원을 치려고 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성경 오늘 두려워했다고 라 말하고 두 번째는 모든 가난한 민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본때요? 야 너희들 싸우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어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그래서 기본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은 가나안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고 기본을 빼앗기고 안 빼앗기고에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전쟁의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지금 연합군이 기본을 치는 겁니다. 본대를 보여주고 전제적 우위를 차지하며 이스라엘을 혼쭐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뭉친 거예요. 이들의 연합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의삶 가운데 샬롬을 깨뜨리며 분열시키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을 들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린 가운데 이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내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신의 권세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연합군은 사단이 그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소식을 기본이 기본 주민들이 어,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급하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6절이에요 6절에 보내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더 대하지 마세요 당신의 종들을 지금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여론은 어땠을까요? 구장에서 보면 여우수아와 리더십들을 원망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도 왜 기도 안 했냐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고 여론이 참 많이 갈렸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근동법에 의하면 상대방이 속이고 속임수로 맺은 언약과 조약은 파괴할 수 있었어요 왜요? 사기친 거잖아요 사기가 들통 냈잖아요 그래서 물론 가능하면 조약을 파괴하자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인 무효 자체라서 속임수를 써서 권약을 맺었기 때문에 파괴할 수 있었어요 이런 여론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왜 괜히 도와줘? 우리가 왜센 고생해? 야, 쟤네들 연합했는데 굳이 우리가 가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수와는 파괴하지 않고 바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과 핵심적 요소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여호수와 리더십의 잘못된 선택과 무지함으로 연약함으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 전쟁에 과연 하나님이 참여하실까 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기에 있습니까? 전략에 있어요? 전술에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냐? 동행하시 않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니네가 싼 똥은 니네가 치워라 맞잖아요 야, 그런 것까지 내가 치워야 되냐? 야, 니네가 한 거잖아 이번엔 그 니네가 좀 해결해 봐 라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어요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을 도우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 삶관의 수많은 실수와 여머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것이 뜻입니까? 를 결정하고 봤는데 어느 순간 육의 열매가 맺혀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봤는데 보니까 어라,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열정적으로 할수록 그런 일은 비이비지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우수아는 모든 군대를 끌고 기가에서 이제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여우수아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사기로 맺은 조약이지만 그것을 충실히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승리의 공식이죠 내가 이미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었다 한 사람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야 신난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데 오늘 여우수아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밤새도록 올라가 기습을 합니다. 이번 작전은 기습이에요. 송살같이 그냥 뿅 급하게 달려가서 바로 쳐버립니다. 그리고 벤호논에서막계가까지 추격하여 진면했다고 합니다. 그데이 장면에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하나께서 어떻게 놓으시느냐. 갑자기 우박이 떨어집니다. 큰 우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 큰 우박이라고 했을 때 지구상 역사상에서 큰 우박의 지름을 재었더니 가장 큰 우박이 대략 한 11cm, 지름 11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 공만한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표현인데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 아세라아까지 내리심에 내리심에란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우박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당시 우박이 떨어진 지역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있고 연합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적군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정확하게 적군에게만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이 이해가 되세요? 하늘에서 엄청나게 공만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랜덤으로 떨어진 게 아시아 아니라 연합군에게만 정밀타격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 맞고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명사수입니다. 하나님 맘만 먹으면 여러분 대가리를 깨십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몰라요. 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초까지 완벽하게 계산해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에요 1 2 절은 이 전쟁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절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설교 읽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고 시간이 멈춰서 하루 종일 있었다는 혹시 이런 이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시요 옛날에 그 나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지구의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하루가 빠지더라. 그 빠진 시간이 바로 오늘 여우수1 십장의 말씀이더라. 혹시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헛소문입니다 그런 적 없어요. 나사에서도 그런 적 없고 어, 심지어 한국의 신학자들이 문의했다고 합니다. 문의했더니 산술적으로 그것을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제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맘만 먹으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십니다 근데 해와 달을 멈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구를 멈췄다는 것온 우주가 이 일로 인하여 다 멈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지구가 도는 이 자정만 잠깐만 멈춰도 이 지구는 멸망합니다 썰물과 밀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틀어져가지고 자연 질서가 다 파괴됩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정확한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운행합니다. 근데 이게 잠깐 멈췄다. 온 우주의 멸망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멈췄다.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기적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를 갈래는 것이 더큰 기적이에요. 우주 전체가 멈추는 게더큰 기적이에요. 상식적으로 더 우주가, 달과 해가 멈추는 것이 더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홍해 사건은 구구절절 이야기하는데 해와 달이 멈췄다는 이 기적은 여기만 나와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술을 합니다 내레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사실과 팩트와 역사적 기간을 해가지고 쓰는 방식과 문학적인 방식으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 12절을 시적 표현이라고 봅니다 시적 표현 이런 표현 있죠? 내가 하늘의 별도 따던 너에게 주겠어 무슨 표현이에요? 진짜 별을 따다 죽겠다는 말입니까? 그만큼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는 표현이죠 아닌가요? 진짜 별 따다 주신 분 계세요? 큰일 나죠 잡혀갑니다 그런 표현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일까? 자여우수아가 선포합니다 해와 달아 멈춰라 이 본질적인 의미가 뭐예요? 적군을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시간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적군을다 진멸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그근데참 네, 놀라워요 신학자들이 이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오늘 11절에 우박이 내렸던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봤어요 자 여리고성이 6월절 이후 6월절은 대략 3, 4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그 다음에 기본 화친, 그 다음에 오늘 연합군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3, 4월, 5, 6월 대략 이 전쟁이 있었을 때를 보통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방 여름에 몇 도까지 올라갈까요? 대략 45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갑니다 낮 기온이요 그럼 사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고대 근동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전쟁할 때는 이른 봄과 늦은 가을에 있습니다 선선하니까 전쟁할 만하죠 근데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럼 언제 전쟁이 가능할까요? 이른 아침이나 저녁 늦게나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가 내렸어요?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은 언제 내리나요? 선선해야지. 구름이 껴야지 내리는 거 아닙니까? 우박이 내리니 기온이 떨어져야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몇 시간밖에 전쟁할 수 없는 그 시간이 하루 종일로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인 저는 이것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름도 꼈고 선선하고 오늘 참 전쟁할 만하다. 저는 이것이 더 하나님의 은행인것 같아요.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들이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심지어 우박을 떨어뜨려서 적군의 머리를 깨시는 하나님. 오늘 16절부터 이제 43절까지는 아모리 다섯 왕의 처형과 남부 지역의 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 이후로 이제 니스트만 나와요. 어디가 함락됐고 어디가 함락됐고 어디가 함락됐고 그렇게 북쪽까지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정복 전쟁이 11장에서 마무리돼요. 여러분 전하위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자인데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모리족 속의 연합은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전쟁에 능하고 막강하며 힘이 있는 자들이 다 뭉친 그들과 해야 될 전쟁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들의 계획은 하나씩 하나씩 정념하고 남쪽을 정념하는 건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본 화친으로 인한 그 실수였지만 이 차례차례 무너뜨려야 될 이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한꺼번에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수고를 드람으로서한 방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오히려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진 것, 나약함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으로 이루어진 그런 결과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바꿔주시고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명백한 그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실수하잖아요 우리 넘어지잖아요 내 욕심과 내가역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의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교육에서, 재정의 문제에서, 사업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것을 수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아니에요? 이것이 유랜드를 향해 이 정보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과 42절은 이 10장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한번더 읽을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쓰고 신 썼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42절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연약의 말씀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의 인도회 시켰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구원 죽어서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실패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수습하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수 있어 내가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 삶의 연역에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나의 실수지만 내 연약하지만 하는 그것마저도 수습하여 주신다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내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굶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요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본 주민의 말에서도 우리가 이 구원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요. 6절 볼게요. 6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본 사람들이 길가진양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께 전하되 당신들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거 문법적으로 다명령어예요 제발 지체하지 마 제발 우리를 구해줘 자,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힘도 있었어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속임수까지 써가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좀 구원해줘 제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환경이 어떠하든 절망과 그늘 속에서 살 소망이 없는데 그때에도 주님,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옷자락을 붙드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자, 분명히 실수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데 연약하고 실수한 선택으로 인하여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은 분명한 기준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기준대로 살아갈 때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여러분 삶을 도우실 겁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분명히 여론이 형성되었을 거예요. 가지마 계약 파괴해.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 도와줄 필요 없잖아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또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결단하고 모든 공사를 끼고 기분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세기 18장에 보면 15장에 보면요.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15장 16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자손은 4대만에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아모리 족속 나오죠. 자 이들의 진 제약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면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우사와 이스라엘 배성들이 가난안 땅에 정복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 땅에 제약으로 가득 찬이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땅 가운데 이 바벨론 같은 이땅 가운데 성도와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에요 공의는 무엇이에요?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공의예요 자기본 주민들 살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비록 속였지만 살기 위해서. 그러면 그들은 국률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수아가간 거예요. 정의는 무엇입니까? 공정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악을 진멸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 땅에 악이 진멸해요. 아무리 족속이 제약으로 가득합니다. 그걸 진멸하는 것이 정의 아닌가요? 요수아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뭘 하든 다수가 뭘 하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거야라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도우실까요? 진리를 진리로 사수하는 자, 말씀을 말씀으로 사수하는 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과부를 돕고 가난자를 도우며, 연약한 자를 들어세우며, 악한 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예배를 성령으로 부딪히며, 돌파하며 하나님 나를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구절에 밤새도록 올라요. 밤새도록. 쉬지도 않아요. 올라갑니다.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할수 있는 것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출산하고 인태하는 자는 너무 적어요 왜 적을까요? 나 하나님의 꿈 받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 하지만 거기서 멈춰요 아니요 오늘 요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의 그 손을 붙여주겠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 승기로 이끄시는구나 그럼 천천히 가볼까 어디 좀줄 살펴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밤새도록 열정과 힘을 다하여 올라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오늘 본문 보으면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벨호론에서 막게다까지 진격했다고 되었습니다 이 거리가 32km입니다 여러분 차로 32km 가도 멀잖아요. 적군을 배면서 추격하며 진멸하기 위해 32km를 달려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멸하는 것이다. 성취를 위해서 그 꿈을 향해요.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자세와 태도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저도요 그래요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꺾여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사람들 당장 주님 오실 것 같지 않으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여우수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 진격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찾으십니까 이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죽음은 죽으리라 가지 그러니까 것 내가 하나님 이 도시를 주세요 이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예수그스토로추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적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합군을 향하여 기습작전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10절에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 연합군을 혼란스럽게 하셨다는 라고 표현해요. 자, 기습작전을 펼쳐도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고 오셨어요 하면 이겨요? 저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어머머머머머머머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정밀 타격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해성이 정복되어지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풀리는 것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저자가 말하는 본질적 기적은 여호와가 너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길래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수습하시고 내가 싼 똥을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부원을 베푸신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지금 키우지만 얘가 사고를 참 많이 쳐요. 물컵도 흘리고 심지어 똥도 너무 많이 싸서 막 기저귀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 지지 끌고 다니고 막그바닥 닦아야 돼요. 동네도 엄청나요. 무슨 동네가 저보다 더 심해요. 그래도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거사 정신 좀 차려라고 하지 않잖아요. 한 살짜리에게. 제가 닦아요. 뭉시어 거로 닦아요. 제 아들에게만 그럴까요? 제 딸한테 그래요 야너왜 그렇게 밖에 치칠만니 하면서도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애라는 건 아니니까 연약한 존재인 건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유랜드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확장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문제를 푸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이골리앗 같은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과 어떻게 맞짱을 뜹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가정을 위해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4절 25절 여우수아가 지휘관들을 불러요 지휘관이 누구예요?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에요 성도들을 의미해요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연약하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노력하고 거룩과 선별을 행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서 풀어내는 자들 불러 모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요 목을 밟아라 사단의 권세는 내가 깨트렸노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요 앞으로 이와 같이 모든 대적들을 멸하겠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너희 삶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요. 이게 이것보다 더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을 노래하세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풀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땅의 시간, 땅의 관점, 땅을 바라보니까 자꾸 하늘의 권세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 싸우셨으므로 여서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언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습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